자, 여러분, 교재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여기에 나오는 특별, 그러면은 모든 법에 우선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선권이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목적, 제1조. 자, 이 법은 부정식 품및 첨가물, 그다음 부정 의약품 및 부정 유동물질 제조나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부정식품 의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제1항 식품 위생법 37조 1항 4항 5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러니까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신고 사항이 있어요. 또는 등록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한 사람 그 다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한 사람 그 다음 이미 허가 받거나 신고된 식품이나 어떤 식품 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어,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다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 알선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도 처벌을 하겠다. 그 다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 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제24조 1항을 위반해서 제조, 가공한 사람과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그래,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법에서 보면은 뭐 제조, 가공, 판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가지고 아니면은 그 판매를 알선한 사람까지 다 처벌 대상이다. 꽤 무겁습니다. 자, 1. 식품, 식품, 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성 식품이 인체에 현재의 유해한 경우, 인체에 현재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하가 아니야. 2. 식품, 식품, 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가액, 판매 가격이 소매 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5천만 원 이상 판매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굉장히 엄하죠? 그죠? 그 다음 제1호 1호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람을 범해서 제1호 이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하게 이른다 사람이 만약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성식품 이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사상에 이릅니다. 자, 이럴 경우 사형 지금까지 사형이라는 건 없었죠. 무기는 앞쪽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형 무기 또는 오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굉장히 공한 법입니다. 자, 그다음 제이 항. 제 1항의 경우에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 가격이 소매 가격의 두배 이상, 자, 소매 가격의 두배 이상 다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위에 위에 플러스 알파 병과. 소매 가격의 두배 이상, 다섯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한다. 자, 이렇게 음한 법입니다. 자, 이렇게 음한 법인데, 이거 어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는 정말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음식, 식품요. 의약품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만두더라도 그렇죠? 식품에 대해서 사형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뭐 한번 보시고 영제사조의 자 부정 식품의 유해 기준 자 여기에 보시면은 법에서 인체에 현저한 유해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 현저한 유해냐 이걸 이제 규정을 해둔 자 규정에 보면은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 코와 같다. 이래서 10가지입니다. 자, 다류에서 허용 외 착색료가 합류되어 있다.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됩니다. 과자류에 허용 외 착색료나 방부제가 합류되거나 비소가 2ppm 이상 또는 납이 3ppm 이상 합류되어 있는 과자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비소그 다음 낙 이거는 규정에 딱 지금 나와 있어요. 허용 이외 착색료 방부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그냥 아무렇게나 과자 뭐 다유 만들고 빵 만들고 이러면 은 바로 이 부정식품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어마어마한 벌칙입니다 빵류에서도요 허용 외의 방부제에 함유되는 경우 안됩니다 그럼 허용 가능한 방부제는 뭐냐 봐야 되겠지 그죠 엿 마찬가지 시유 식욕 식육및 의육제품 허용 외의 방부제에 함유되거나 납이 3ppm 이상 함유되면은 인체 현저한 유해 식품이다 부정 식품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다. 음 청량 음료수에 허용 외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착색 방부제 쓰면은 곤란합니다. 자, 비소 0.3ppm, 납 0.5ppm 이상 함유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부정식품 비 이제 이거 법에 법 위반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비소라든지 납이라든지 착색료 방부제 이거는 딱 허용된 것만 쓰면 돼. 비소, 납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할수 없으면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 장류에도 마찬가지 허용 외 착색료 방부제 합류시키면 안됩니다. 그 다음 비소 5ppm 이상 합류되면 안됩니다. 그 다음 주류에도 한번 보세요. 허용 외 착색료 방부제 허용 외 착색료 방부제 이거는 그냥 다공통부모입니다그 다음 나오는 것이 매칠알코올이 1ml당 1mg 이상 합류된 주류 판매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매칠알코올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러분 발효시키면요. 매칠알코올 들어있을 수밖에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양이 이 기준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냥 뭐술 만들고 뭐 이렇게 막걸리 만들고 뭐 해가지고 판매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딱 걸리면 어, 며칠알코올 허용기준 이상이네요. 부정식품입니다. 그 다음 분말청량음료 마찬가지 수용상태에서 비소 0.3ppm, 납 0.5ppm 이상 함유되면 안됩니다. 이런 거 있었는 줄 몰랐죠 그냥 뭐 빵도 만들고 과저도 만들고 아무거나 막 넣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같지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 이런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 뭐 허가 취소 유해 기준 현장 유해 현장 부족 기준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상뭐 뭐 이런 거 주겠죠.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를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게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바에 상급을 지급한다. 그 다음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처하겠다.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이건 포상을,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벌을 줍니다. 그것도 1년 이상 유기징역. 그 다음, 상금. 뭐, 상금 직업액은, 법제구조 1항의 규정에서 상금 지급액은 당의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액의 1분의20 상당으로 하되 그러니까 20% 벌금액의 20%를 어? 상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총 상금의 총액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50만 원까지는 줄 수가 있다. 이내용다 다. 이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자, 공중위생은 여러분 위생사 면허의 근거 법령입니다. 그래서 자, 이법분제 1조 목적. 자, 이 법은 공중 그러니까 여러 사람, 다중, 많은 사람. 여러 사람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서 국민의 건강정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이렇다. 자, 공중위생영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공중위생영업. 그 다음에 숙박업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목욕장업은 이런 것이다. 이용업은 이렇다. 미용업은 이렇다. 자,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탁업은 이렇다. 그 다음, 7번에, 건물 위생 관리업이라 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말한다. 그 다음, 위생사 면허. 자,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다음 학점, 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학점을 취득한 사람, 그 다음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뭐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시험 자격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 이렇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그다음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다.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마찬가지 쭉 되어 있고 자 위생사 국가시험방법은 이렇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보겠다. 근데 실제로 필기시험 과목이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그 다음 위생관계법령. 자, 위생관계법령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과그 하위 범령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식품 위생법만이 아니고 식품 위생 이외에 모든 그 인체에 해를 위해 요인을 총 망라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관리를 할수 있는 면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영양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거의 대부분 공통 부모입니다. 그 다음, 우리, 우리 학부 출신은 다 모든 사람이 이 위생사 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학력 인정은 받았습니다. 영양사는 우리 식품 영양 전공 많이 칠수 있고 다른 전공은 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위생사 국가 시험 보정 행위 이거는 뭐 공통 얘기고 면허증 발급 자 이렇게 면허증을 발급한다 나와 있고 재발급 수수료 뭐등 이건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먹는물 관리법입니다. 자, 먹는물. 자, 이건 여기서 잠시.